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컴퓨팅 사고와 코딩 원리. 어, 벌써 이제 그한 학기가 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13주 차구요. 아, 어, 14주 차는, 어, 대학교 전체적으로, 자, 보강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 4월 20일날 또 4월 27일날, 자, 어, 결손주를, 자, 보강을 실시했기 때문에, 자,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14주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말고사로 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 우리 정규 수업은, 자, 오늘, 자, 이 인터넷 강의가, 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의 마지막 부분, 챕터 10장과 11장, 자, 감지와 이벤트, 그리고, 자, 컴퓨팅 사고의 어떤 핵심적인 기능들을, 어, 다시한번 우리 앞에서 했었는데 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감지 자, 우리 스크래치에 어, 감지에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하는 블록들이 있습니다 자, 또한 이벤트가 있죠 뭐 스프라이트를 눌렀을 때 또는 자,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다 이벤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지와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 자, 그리고 세 번째. 어. 어, 컴퓨팅 사고의 어 개, 개념이 뭐냐? 그리고 컴퓨팅 사고의 뭐 추상화, 문제 분해, 패턴 인식, 그리고 알고리즘. 자, 네 가지 구성 요소 있었죠. 그네 가지를 다시 한번 아그 어, 생각을 되새김하면서 어. 자, 이번 학기에 음, 자, 이 컴퓨팅 사고와 코딩 원리의 과목을 자 정리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자, 감지의 개념을 이해하고요. 자, 스크래치가 제공하는 감지 기능과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블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또한 이벤트 개념을 알아보고요. 자, 그리고 컴퓨팅 사고 개념 음 다시 한번 생각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지입니다. 자 감지, 자 센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감지는 어떤 현상이나 자료를 관찰하여 판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 여기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스프라이트가 감지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자료의 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자 스프라이트가 벽에 닿았습니다. 자 그럼 벽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스프라이트가 어떻게 알아 찾을까요 자 그것을 감지한다는 라 거죠 자 오른쪽에 자 미로 게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조그마한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 스프라이트가 자 이렇게 길을 찾아가게 되는데 네 꼬린 지점까지 길을 찾아가게 되는데 자 가다 보면 오른쪽에 벽도 있고요 왼쪽에 있고요 전방에 벽도 있습니다 자 이런 벽들을 어떻게 감지할 거냐 벽에 닿았을 때는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 자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나 자료를 관찰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능을 판독하는 것을 감지라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스프라이트가 다, 자, 다른 특정 스프라이트와 충돌했느냐 아, 이것도 센, 센싱이죠? 감지입니다. 자, 벽에 닿았느냐?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느냐? 자, 또는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뭐, 키보드로 특정 문자를 입력했는가? 다른 특정 스프라이트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 포인트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고, 자, 포인트의 위치는 얼마나 되는지? 자, 특정색에 닿았느냐? 자, 아니면 스프라이트의 특정색이, 외부의 특정색에 닿았느냐? 어. 자 그래서 자이 스프라이트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센싱해서 감지를 해서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센싱 감지라고 합니다. 자 감지 활용의 예를 보시게 되면 자 스프라이트간 자, 충돌 감지죠. 자 질을 잡았느냐? 어, 쥐 질을 잡았다라는 얘기는 음, 자 접촉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어 그래서 충돌 감지를 통해서 질를 잡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자동차가 전방으로 주행을 합니다. 특정색 접촉감지로 벽에 충돌했느냐 자 여기 보시면 자이 벽을 회색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여기에 회색이 닿으면 자이 회색을 닿게 되면 충돌했다라고 어,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사용자로부터의 입력감지를 통해서 입력의 답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키오드, 자, 키보드나 자, 마우스로 자, 위치 지정을 한다든지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입력 감지 센서를 통해서 답을 이용하는 감지 활용 예제도 있고요. <웃음> 자 스프라이트간에 자 거리 감지를 이용해서 어, 가까이 왔는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자 감지 역할도 존재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카메라 비디오를 감지해서 스프라이트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감지에 관련된 블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우리 스크라이 자 우리 스크래치에 어디 있나요? 음... 자, 우리 스크래치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자, 왼쪽 블록에 카테고리에 감지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감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감지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블록들이 이렇게 보이죠. 자,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느냐? 자, 이 색상에 닿았느냐? 자이 색상이 오른쪽 색상에 닿았느냐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자 n 셔네임이라고 묻고 기다리는 거죠 자 입력 센서를 통해서 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그것을 자, 대답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는 자, 블락이 있고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느냐 마우스를 클릭했느냐 자 마우스의 x 좌표 y 좌표 값은 얼마냐 자 드래그 모드를 드래그할 수 있는 상태로 정하냐 자 현재 음량값은 얼마고 현재 타이머는 몇 초냐 아니면은 이 타이머를 초기화하겠다 자 무대 배경번호라든지요 자 그래서 사용자 이름 변수까지 자 요렇게 감지에 관련된 네 블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이 블록들을 자 우리 한가지 한가지 좀 알아보시게 되면 자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느냐 어, 뭡니까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터 또는 벽 아니면, 다른 스프라이, 스프라이트 등에 닿았는지 확인하는 거다. 자, 다시. 자,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는가 해서, 자, 이, 셀렉 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 자, 벽이라고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느냐, 또는 벽에 닿았느냐. 자, 그래서, 닿게 되면, 자, 또 다른 액션을 취하겠다,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에 닿았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프라이트가 설정한 색에 닿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해서 값이 true 이면 true 이면 네, 또 다른 액션이 취해지겠죠 판단하겠죠 자 왼쪽에 이 색상이 오른쪽 색에 닿았느냐 자 왼쪽에서 설정한 색이 오른쪽에 설정한 색에 닿았는지 어, 닿았으면 true 값이고 자이 true 값이 발생하게, 발생하게 되면 자, 또 다른 판단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우스 포, 마우스 포인트까지의 거리, 어, 거리 확인하는 거. 자, 너 이름이 뭐니? 자, 묻고 사용자가 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이 답을 통해서 어, 답한 내용을 저장하는 변수죠.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느냐? 자, 설정한 키를 눌렀는지 확인합니다. 자,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느냐? 왼쪽 방향키를 눌렀느냐? 아니면 알파벳 A자를 눌렀느냐? 그래서 설정한 키가 눌렸는지 확인을 확인이 되면 예, 또 다른 액션이 취해지겠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확인하겠죠? 자 마우스의 x 좌표, x 좌표를 확인합니다. 자 마우스의 y 좌표를 확인하고요. 자 드래그 모드를 드래그할 수 있는 상태로 정한다. 자 이것은 뭐냐면 전체 화면 실행할 때 스프라이트의 드래그 어 가능성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자, 음량은, 자, 마이크로 전달된, 자, 음량을 출력해, 자, 음량의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고요 자, 타이머는, 자, 1000분의 1초 단위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값을 타이머 초기화에 의해서, 자, 0으로 세팅할 수가 있다란 얘기고요 자, 무대의 빡드랍. 자, 무대나 스프라이트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블락입니다. 자 무대도 여러개 있을 수가 있고요 스프라이트도 여러개 있을 수가 있잖아 그쵸? 아, 그것을 선택해서 무대 1이냐 무대 2냐 등등 아,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블록입니다 자 현재 연 월, 일, 일, 시, 분, 초 어. 그쵸? 현재 타이밍 자 그리고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날짜 수입니다 날짜 수자 어.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 2020년 자, 6월 20일이다. 그러면 2000년 1월 1일부터 2020, 2020년 6월 20일까지, 자, 날짜 수가 얼마나 되느냐. 자, 그 값을 구하는, 자, 블럭이 되겠구요. 자, 사용자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자,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블럭입니다. 자, 이것들을, 어, 샘플을 통해서, 어, 좀몇 가지,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느냐 아니면 설정한 색상에 닿았느냐 왼쪽에 설정한 색상이 오른쪽 설, 자, 설정한 색상에 닿았느냐 자 이것은 마우스 포인터나 어, 벽 특정 색에 닿았는지를 감지했을 때 감지했다면 라 참이라고 하는 트루 값으로 결과를 어, 나타내 주는 블럭입니다. 자 특정색을 감지하도록 하고 싶을 때 컬러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자 오른쪽처럼 자 이런 팝업창이 나타나고요 색상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색상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것을 자 지금 현재 보라, 보라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이 보라색을 말고요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색상을 자, 이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자, 밑에 있는 거 클릭해서, 자, 뭐, 야옹이의, 자, 이 분홍색 부분을 마우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여기 분홍색에 닿았느냐라고 설정이 됩니다. 자,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풀어볼까요? 자, 우선, 새로운 무대를 선택하기 위해, 새로운 배경, 저장소에서 배경 선택 클릭 후에, 허트 배경을 선택합니다 자 새로운 무대를 선택하래요 그 선택의 이름은 허츠입니다 자 선택해볼까요 자 새로운 배경을 선택합니다 자 배경 중에 자 허츠가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찾으셨나요 자 허츠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 배경이 추가됐습니다 자 됐나요 자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자 이후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다면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다면 사랑해 라고 말하고요 배경색 중에 진한 핑크에 닿았다면 가장자리는 싫어 라고 말하고 스프라이트 색깔에 배경색 중 연한 핑크색에 닿았다면 조금 더 가운데로 라고 말하는 자 블록 스크립트를 만들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끝나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자 먼저 자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자 어, 매트의 말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무한반복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세가지 말이 들어가잖아 포인트에 닿았다면 닿았다면 닿았다면 그쵸? 자그 조건이죠 만약에 자 만약에 자 만약에, 자 우리 감지에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다면 뭘 하라고요? 네.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자 사랑해,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자 그리고 또 다시 만약에, 자 이번엔 뭐예요?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다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배경색 중 진한 핑크색에 닿았다면, 자, 우리 감지탭에, 자, 이 색에 닿았느냐, 자, 여기에 진한 핑크였습니다. 자, 핑크색 비슷한 걸 선택하시고요. 자, 이 색에 닿았다면, 뭐라고 하라고? 자 진한 아 이거 아니죠? 지, 자 오른쪽 무대에 있는 거니까 무대에서 색상을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찍어서 자 진한 분홍색상을 클릭하면 자이 색상이 들어가죠. 이 색상에 닿았다면 뭐라고 얘기한다? 가장 자리는 싫어라고 말하고요. 자또 다시 한번 자세 번째는 뭐였나요? 자 스프라이트 색깔이 배경색 중 연한 핑크색에 닿으면, 자 연한 핑크색이 자 여기 허트 모양 안쪽에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자 마우스로 색상을 찍습니다. 연한 핑크색. 자 그러면은 진한 핑크색, 연한 핑크색입니다. 연한 핑크색에 닿았다면 뭐라고 얘기해라. 조금 더 가운데로라고 말을 해라.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자 요렇게 자 스크립트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볼까요? 자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자 마우스에 포인트 닿았습니까? 어, 자 현재 마우스 포인트가 야옹이한테 갖다 댔더니 사랑 사랑이라고 떴어요. 자이 마우스 포인트가 자 마우스 포인트를 자, 야옹이 스프라이트를 잡고서 자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진은 진한 핑크색에 닿게 됐을 때 뭐라고요? 진한 핑크색에 닿으면 가장자리는 싫어 라고 말을 하고 자 연한 핑크색에 닿으면 조금 더 가운데로 가세요 라고 말을 한다고요. 자 우리 일전에 자 중심점이라는거 이야기했습니다 자이 야옹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에도 중심점이 있겠죠 자이 중심점이 자 진한 핑크색에 닿았느냐 또는 연한 핑크색에 닿았느냐에 따라서 어, 스크립트에서 의해 어, 말을 하는 액션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이 스크립트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 자, 현재 스프라이트 모양 중심으로부터, 마우스 어, 포인터까지의 거리 값을 갖는 블록입니다. 자, 야옹이 스프라이트 중심점에서부터, 어. 내가 움직이는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 값을 가져오는 것. 자,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현재 스프라이트와 마우스 포인터 사이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계속 말하세요. 계속 말하세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 음, 네, 이벤트라고 하는 자 블럭이구요 자 무한 반복합니다 자 실시간으로 계속 말한다고 라 했으니까 <웃음> 자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를 말해라 자 간단하지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했을 때 자 이벤트 아, 클릭했을 때가 아니고 뭐였어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자 무한반복합니다 자 무엇을 무한반복 하라고요 음, 말하는거 근데 무엇을 말해요 무엇을 말해요 네.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를 말하래 자 그럼 얘를 실행시켜보면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야옹이는 여기 가운데 있고요 마우스는 이게 계속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우스 포인터의 거리 지금 계속 수치가 변하죠 자이 거리값을 계속해서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이 스프라이트와 내가 움직이고 있는 마우스의 이 거리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왓츠어임이라고 묻고 기다리기 자 사용자에게 질문을 할때 사용하는 블록이죠 자 질문에 대한 답을 저장을 합니다 자이 질문을 할 때는 블록 실행 시 화면에 말평선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자 그리고 나서 무대 화면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수 있는 키보드 입력을 기다립니다 자 사용자가 홍길동입니다 라고 자 키보드 입력이 끝나면 사용자가 입력한 홍길동이란 값이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네, 대답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대답"이라고 하는 블록에 저장이 된다고요.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질문을 하고요. 자, "대답"을 입력하면 1초 기다린 후에 "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2초 동안 생각합니다. 아, 당신의 이름은 홍길동이군요. 자, 이것을 2초 동안 말하는 자,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클릭하면 당신의 이름을 묻고 기다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스프라이트가 있고 스프라이트 옆에 이런 말풍선으로 어, 당신의 이름은 알려주세요 라고 불러준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사용자 입력한거 기다립니다 음. 사용자가 입력할 때까지 음 하고 2초 동안 기다려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을 하겠죠 입력을 하면 당신의 이름과 대답을 결합을 하면 자, 대답에 뭐가 저장돼 있어요? 홍길동이 저장돼 있겠지 사용자가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했으면 당신의 이름은 홍길동 이군요 라고 이세 개의 문자열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것을 2초 동안 말을 해라 자, 이해되시나요? 아,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일이 다하면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겠는데 자, 이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자, 그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해서,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뭐라고 물어봐요? 자, 당신의 이름을 what's your name이라고 묻고 기다립니다. 자, 너무 오래 기다리면 조금 따분할 테니까 약 1초 정도만 기다릴게요. 자, 그리고 말을,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해? 음 하고, 음. 자, 말하기 아니죠? 어, 사용자 입력할 때 기다려야지. 어, 2초 동안.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자 사용자가 자 여기 보면 w a t c name이라고 말풍선으로 보, 보여지잖아 그럼 여기다 홍길동이라고 이동, 자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한다고요 홍길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홍길동이란 값이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자 우리 감지탭에 자, 대답이라는 곳에 저장이 된다고 자 이것을 그래서 연산해서 자 결합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이름은, 자, 대답. 이렇게 하면, 당신의 이름은 홍길동. 여기까지 되는 거야. 자, 이것을 하나 더 결합합니다. 자, 이것을 왼쪽에다 집어넣고요. 아, 여기다가 이군요. 당신의 이름은 대답 이군요. 대답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고, 자, 사용자가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했으면, 당신의 이름은 홍길동 이군요. 그쵸? 자, 이것을 어떻게 한다? 2초 동안 말을 한다. 자 여기다가 아, 조립하면 되겠네요. 자 그것을 밑에다 추가했습니다. 자 그럼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왓네임 물어보고요. 자 사용자가 홍길동 저장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음 2초 동안 생각하다가 당신의 이름은 홍길동이군요. 자 확인됐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자 센싱의 감지의 블록이었습니다.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느냐, 마우스, 자, 마우스를 클릭했느냐. 스페이스 키를 눌렀느냐, 마우스를 클릭했느냐. 자, 특정 키나 마우스 클릭 여부를 감지해서 다른 제어 블록과 함께 조합해서 사용하는 블록이죠. 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질문을 합니다. 자, 밑에 거 같이 볼게요.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대답을 입력하면 1초 기다린 후에, 음이라고 2초 동안 생각한다. 자, 여기까지. 자,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군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풀었던 겁니다. 자, 2초 동안 말하면 자,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자, 이것이 실행하고 있는 도중에, 스페이스 키가 눌러진 것을 감지하게 되면, 실행 도중에 스페이스 바, 스페이스 키를 눌렀다 어. 눌렀다 그러면 스페이스 키를 눌렀으므로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라고 2초 동안 말한대요 어.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어, 종료합니다 2초 동안 말하고 자또 프로그램 진행 중에 어느 때인지 마우스 클릭한 것이 감지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아 그래서 이 내용을 2초동안 말하는 블록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고 생각하고 있다가 당신의 이름을 대답을 해주는데 그 진행 도중에 스페이스 키가 눌러진 것을 감지가 되면 센싱이 되면 종료합니다 마우스 클릭이 감지가 되면 종료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띄워주는 블럭 예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구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마우스의 x 좌표, y 좌표 그리고 마이크의 음량 값을 저장하는 블럭, 자세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자, 마이크의 음량은 1부터 100까지로 표시하고 있고요. 음량 블록의 경우 좌측에 체크박스를 클릭하게 되면 자 무대 좌측 상단에 현재 음량 정보 모니터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확인하시고요자 예제를 보시면 자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자 녹색 깃발 그쵸? 자 이벤트의 시작입니다 자 스프라이트가 실시간으로 마우스 포인트와 같이 움직인대 자 클릭했을 때자 언제 끝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무한 반복 자 조건 들어가고요자 무조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자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트와 같이 움직이면서 자, 마우스 포인트와 이동하기라고 하는 센싱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우스 포인트의 x, y 좌표를 말해라. 자, 마우스의 x 좌표와 y 좌표 값은 마우스가 움직이면서 계속 좌표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변수예요. 변수. 그 저장되어 있는 값 변수를 그대로 불러오는 겁니다. 자, 얘는 입력하는 거죠. 자, x 좌표와 아, 실제, 어, 마우스 x 좌표로 가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결합하고, x 좌표 예를 들어서, 100과, y 좌표 100과 결합해서 말해라. 즉, 뭐예요 X자표, 좌표, X자표 좌표 100, 결합, 이것과,과, Y자표 100. 음. 자 요렇게 출력이 되겠지 자스프라이트가 실시간으로 마우스 포인트와 같이 움직이면서 마우스 포인트 의 x 좌표 y 좌표 값을 저장한 것 그대로 좌표 값을 출력해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드래그 모드를 드래그 할수 있는 상태로 정해라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스테이지를 전체 화면으로 전환해서 실행할 때 전체 화면입니다 자,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스프라이트를 마우스로 드래그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는 블록이에요. 자,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스프라이트를 마우스로, 어, 보통 우리는 마우스로, 마우스로 스프라이트 잡아서 쭉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요. 자, 그것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정하는 블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머. 타이머는 시간 설정이죠. 스크래치 만들기 시작한 후에 누적되는 초 단위의 타이머 값을 갖는 블록을, 녹색 깃발을 클릭하게 되면, 타이머가 처음부터 초기화 하는 블록. 자, 얘는 변수, 얘는 초기화, 초기화는 0으로 초기화 하는 거죠. 자, 얘는 변수니까, 타이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죠.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현재 타이머 값을 소수점을 제외하고 0초와 같이 말하다가,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자, 무한반복 들어가고요 자, 소수점을 제외하라. 소수점, 타이머 값을, 소수점을 제외하고, 0초와 같이 말하다가, 타이머의 값을, 자, 소수점을 제외하, 제외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반올림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타이머의 반올림과, 자, 요, 그 초를 결합을 해서, 어, 말을 하다가, 자, 0초라고 말을 하겠죠. 스페이스바를 누를렀을 때, 어, 1초간 말을 한다. 뭐라고? 타이머를 초기화합니다. 라고 1초 동안 말을 해라. 타이머를 초기화하여 다시 처음부터 초 단위로 계속 말하는 타이머 초기화 타이머를 초기화하여 다시 처음부터 초 단위로 계속 말을 하는 처음부터니까 무한반복이 되겠죠 자 타이머는 현재 타이머 그리고 초기화 시키는 기능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지 기능 중에 자 무대에 배경 번호냐, 배경 이름이냐, 음량이냐, 나의 변수냐 자그 값을 스프라이트에 또는 무대 좌표나 방향, 모양 정보들을 갖는 블럭이 되겠습니다. 배경 번호는 몇 번이냐, 배경의 이름은 무엇이냐, 현재 음량 값은 얼마나 됐느냐, 그리고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현재 년입니다. 몇 년도냐, 몇월이냐, 며칠이냐, 몇 무슨 요일이냐, 몇, 몇 시냐, 몇 분이냐, 몇 초냐. 자, 그것의 정보를 갖고 있는 블록. 자, 2000년 이후까지, 자, 날짜 세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1월 1일 이후, 2020년 6월 20일까지, 날짜 수가 총 며칠이냐, 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블록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이름은 자 현재 로그인한 계정 아이디 값을 갖는 음, 변수죠 변수 자 여기까지가 감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 여러 가지 블록들의 기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이벤트는 어떤 걸까요 자 이벤트는 이벤트는 자 어떤 동작을 실행시키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자 우리 처음부터 스크래치 사용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 뭐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 그쵸? 그러면서 어, 그 밑에 있는 종속되어 있는 블록들이 다 실행이 됐잖아 그래서 어떤 동작을 실행시키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벤트라고요 자 그래서 이벤트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실행과 동작이 변경되는 프로그램을 이벤트가 주도한다고 라 해서 이벤트 주도 프로그램 또는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벤트 A가 발생이 되면 A를 처리하는 거고요. B가 발생하면 B C가 발생하면 C 그래서 이벤트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이벤트 자, 드립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우스가 클릭 됐다든지, 키보드가 입력됐다든지, 스프라이트가 클릭 됐다든지, 그쵸? 자, 그래서 스크래치에서의 이벤트는 자, 스크래치는 자 우리 스크래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게임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상호 소통 가능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벤트 주도 프로그래밍 방식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스크래치에서 지원하는 이벤트들이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마이크의 오디오 음량이 특정 값보다 커진다. 타이머 값이 특정 값보다 커졌을 때 자기 자신을 복제 생성했을 때 키보드의 특정 키가 눌렸을 때 그쵸 자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다른 스프라이, 스프라이트로부터의 어떤 특정 메시지를 전달 받았을 때자 이것을 자 브로드캐스팅 자 방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한 마우스로 프로그램 실행 시작 메뉴 클릭했을 때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모두 다 이벤트라고요. 자, 이 이벤트에 따라서 스크래치는 프로그래밍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이벤트네요 자, 키보드에 방향표 입력 이벤트를 활용해서 방향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무대 어, 바뀌었죠? 그리고 스프라이트도 바뀌었습니다. 형태가 바뀌었죠. 동작이 바뀌었죠. 자, 무대바뀜 이벤트를 활용해서 스프라이트의 형태와 동작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쥐가 고양이한테 나 잡아봐라 하는 것처럼 잡아봐를 아, 방송하게 되면 이 메시지를 받은 고양이들이 자, 쥐를 이제 잡게 되는 거죠. 자, 오디오 음량의 크기에 따라서 뛰어. 뛰어! 그래서 선수의 속도까지 변경할 수 있는, 자, 이 모든 것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벤트에 관련된, 자, 블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그쵸? 자, 실행을 클릭하면, 음, 그 밑에 종속되어 있는 블록들을 실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자 그리고 스페이스 자이 셀렉 어, 박스 클릭하게 되면 이 밑에 여러가지 항목들이 뜨겠죠? 자 설정한 키를 누르면 네, 아래에 연결된 블록들을 실행시켜라 자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자 스프라이트가 여러개일 경우 가정을 해보세요. 자 지난번처럼 드럼을 클릭했을 때 아니면 춤추는 댄서를 클릭했을 때 고양이를 클릭했을 때 쥐를 클릭했을 때그 밑에 정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블록들을 실행시켜라. 자, 배경이 배경으로 바뀌었을 때. 자, 음량이 10보다 클 때. 즉 음량 또는 타이머 값이 설정한 값보다 크면 자, 그 밑에 정속되어 있는 거 실행시켜라. 자, 메시지 신호를 받았을 때. 설정한 메시지를 받으면 아래 연결된 블록들을 실행하시고요. 자 스프레이 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어, 실행할 수 있는 블록들이 있구요. 자 신호 보내고 기다리는 자 동작도 어, 존재하는 어, 블록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을 좀 알아보면 자 이벤트 자 녹색 클릭했을 때자 스테이지 좌측 상단에 초록색 깃발을 클릭하면 자 좌측이 아니죠. 오른쪽에 있죠? 아 그치 그치. 자 스테이지가 있구요. 자 왼쪽 상단에 자 녹색 깃발이 있죠. 자 이렇게 녹색깃발 있죠? 자 녹색깃발을 클릭하면 자이 밑에 정속되어 있는 여러가지 조합된 블록들을 아, 실행시킨다 자 키보드의 특정키를 누르면 실행시켜라 스프라이트 현재 선택된 스프라이트가 클릭되면 실행시켜라 배경이 바뀌었을 때 실행시켜라 자 앞에서 봤던 얘기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것들을 그것들을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자 여기 클릭했을 때 들어갔습니다 안녕을 1초 동안 말하래 안녕 1초 동안 말을 했습니다 자 얘가 실행되겠죠 자 숫자 3키를 눌렀을 때자 이거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3자 키를 눌렀을 때 뭐라고? 아, 안녕 3초 동안 말하라는 거지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자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배경을 잠시 바꿉니다 2초동안 말하래요 생각한 후 어, 말하기, 말하기가 아니라 생각하긴 해요 2초동안 생각한 후에 배경을 다른 배경으로 바꾸며 배경 바꾸래 다음 배경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배경이 다른 배경으로 바뀌면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2초동안 말하래요 배경이 자 허츠로 바뀌었으면 자 기존 배경이 배경이 두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배경이 허츠로 바뀌었을 때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거고 아, 배경일로 바꾸겠다라는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현재 스테이지에 자, 빈 화면이 있고요헐츠라고 하는 무대가 두개가 있는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배경은 자, 그냥 무늬 없는 배경이었다가 아, 배경이 헐치로 바뀌게 되면 말을 하라는 얘기지 자 음량이 네, 설정된 값보다 컸을 때자이 밑에 있는 값들을 이 밑에 있는 값을 실행해라 그렇죠?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클릭했을 때들어갔고요 0부터 10까지 숫자를 말합니다 아,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초동안 타이머를 초기화하고 타이머를 초기화하래요 2초 동안 말을 했고요그 뒤에 타이머를 초기화했습니다 자 0부터 10까지 1초 간격으로 타이머 숫자 순자대로 말을 해라 자 0부터 1까지니까 자 0, 1, 2, 3, 4쭉 아, 10까지 말을 할거 아니야 자 그럼 0까지 포함하니까 총 몇번 반복돼요 11번 반복되는거잖아 그래서 11번을 반복해라 뭐라고 반복해라 타이머를 말을 해라 0초, 1초, 2, 3, 4, 5, 6, 7, 8, 9, 10. 말을 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첫 번째 내려오면, 자, 타임의 반올림, 자, 0. 말을 하고 1초 기다리고 다시 반복해서, 이제 두 번째 반복하면 여기가 1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반복하게 되면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자, 네 번째 반복하게 되면 여기가 3이 되겠죠. 자, 열 번째 반복하면, 자, 이 말하는 값은 11이라고 말을 하겠지. 아, 아. 자 10이라고 말을 하겠죠 자 여기는 11번째 반복하는 거고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타이머의 값을 타이머의 값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이머 어. 자, 타이머 값이 10보다 크면 1초를 기다리래 자 그럼 타이머 값이 10보다 크다 라는거 자 다시 한번 자, 자 제가 한번 착각했습니다 타이머 값이 10보다 크면 1초 기다린 후에 어, 숫자를 10까지 말했습니다 2초 동안 말하는 블록시프트를 말하자 자, 그러니까, 10보다 컸을 때,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 말을 하고요. 10보다 커지게 되면, 1초 기다리고, 숫자를 10까지 말했습니다. 라고 2초 동안 이야기 하라는 거죠. 자, 지금 예제는, 자, 방송입니다. 브로드캐스팅이고요. 방송한다라고 해서, 자, 스프라이트 간에, 또는 스프라이트가, 아, 스테이지에,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쥐가 고양이한테 나 잡아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럼 고양이가 그걸 그대로 받는 거죠 그쵸? 고양이가 받아서 어? 잡아보라고? 너 거기 딱 서있어 내가 잡을 거야 그러면서 쥐를 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방송이라고 한다고요 메시지 방송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메시지 신호를 받았을 때 신호 보내는 거, 신호 보내고 기다리는 거다 아, 방송에 관련된 자, 블록들입니다. 자, 메시지 1 또는 새 메시지. 자, 메시지 1 또는 새 메시지 신호를 보내는 블록과 자, 받는 블록으로 실행할 수가 있고요. 자, 이 21과 이, 22의 이, 차이점을 읽어 보시면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신호 보내는 거예요. 자일의 경우 메시지를 받는 쪽에 서 블록 스크립트 실행 기간 동안 기다리지 않고 바로 블록 다음을 실행한다고요 그냥 신호를 보내고 나서 그 밑에 있는 블록들을 실행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메시지를 받는 쪽에 블록 스크립트 실행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메시지를 받는 쪽에 블록 스크립트 실행이 종료된 이후에 이후에 그이 밑에 있는 블록들을 실행하겠다 자 1번의 경우는 신호를 보내자마자 그 다음 다음 블록을 실행하는 거고요. 얘는 기다렸다가 신호를 받는 쪽에 처리를 기다렸다가 내 밑에 정속되어 있는 블록들을 실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스프라이트는 사용자가 이름을 정한 특정 메시지를 같은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모든 스프라이트와 무대에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자신도 메시지를 방송을 전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메시지 방송이라고 부르고요. 자, 예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A, B 두 개의 스프라이트 중자 A와 B 두 개의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A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즉 A라고 하는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안녕이라고 말을 하래 자 그리고 메시지 1 신호를 보내고 기다립니다 자 신호를 보내고 기다, 기다리는거 이거지 음. 메시지 1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1초 기다린게 아니라 얘가 바로 실행이 된다고 자 메시지 2 신호를 받아, 받았습니다 자 메시지 1이라는 신호를 얘가 비스프라이트가 받았어 자 그럼 1초 기다렸다가 얘가 응 안녕 라고 말을 하는거지 즉 A가 A가 B가 있는데 A가 먼저 안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B는 안녕이라는 말을 메시지를 받아서 응 안녕이라고 답변을 쓴거지 2초동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처리가 다 끝나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로 간다고 1초 기다린 다음에 어, 자 여기서 다시 어, 반가워 라고 대화를 하는거죠. 대화 자 그래서 스프라이트가 됐든 무대가 됐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방송, 메시지 방송이라고 하고요. 내가 메시지 전달하면 누군가는 받을 거아냐그 받은 사람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뭐 답변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대화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그러한 블로그로 그러한 스크립트를 만들 수있다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된 게임이나 어, 아니면은 음,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메시지 방송 기능을 쓰실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세 번째 자 컴퓨팅 사고의 구성요소 자 이것은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겁니다. 뭐 챕터 4장에서도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고요 그리고 추상화 분해 자 그리고 아, 패턴 인식 네번째 알고리즘 다 했던 건데요 자 이러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그 코딩 원리를 알아보고 나서 자 스크래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본거고요아 스크래치 이런 것들도 다 어, 컴퓨팅 사고 관점에서 문제를 쉽게 해결해보자라는 자 교육 블록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본 겁니다. 자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자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문제, 자 이것을 컴퓨터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거였죠.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들을 적용을 해서 문제 해결을 네,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자 그것의 해결을 해결을 해보자 자 그것을 사고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컴퓨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도 복잡한 문제를 잘게 나누게 되고요 분해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게 됩니다 추상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복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동일한 패턴을 찾아내고요 자 그것을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우리는 플로우 차트 라고 하는 자 순서대 의해서 단순화 시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복잡한 프로그래밍 도할수 있는 거예요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 누군가 나 봉착되어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그 문제를 너무 크게만 볼게 아니라 한번 잘게 나누어 보세요. 분해시켜 보시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 불필요한 거싹 버려 보세요. 자 그러면 알곡만 남을 겁니다. 그것을 문제 해결해 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 그래서 우리 삶들 우리 삶 속에서도 컴퓨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 네 가지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추상화입니다. 자, 추상화는 다시 한번 리바이 리버, 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거니까. 자, 추상화는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중요한 특징만 남겨서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된 속성들을 추출하여 보다 일반화된 개념을 만들거나, 복잡한 대상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속성들만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 어? 자, 우리 약도 그리는 것, 지하철 노선도 그리는 것, 그렇 어. 자, 우리 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과거에. 자,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되는 절지동물들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도 있다고요. 자 추상화를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뭐 같은 말이긴 한데요 자 여러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되는 특성이나 속성을 추출하여 보다 일반화된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일반화라고도 부릅니다 필요없는거 버리자란얘기예요자 사물을 표현할 때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거나 감추고 싶그 감추고 관심있는 것들만 표현하는 것 크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추상화라고요 복잡한거 다 빼세요 자 우리가 특정 목적지까지 가는 자 약도 좀 그려줄래 그러면 어떤 건물이 있고요, 어떤 도로가 있고요, 어떤 숲이 있고요, 우다 그리지는 않잖아, 그렇자이길쭉 따라가서요, 우회전했다가 어떤 건물 나오면요, 자 거기가 목적지입니다라고 단순화 시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어, 다 제거 시켜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스크래치에서 이 추상화는 사실 스크래치의 추상화는 자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고양이 리스트 변수를 생성할 때 함께 생산 블록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과거에 뭐 변수 이야기 했었고요자뭐 리스트 같은거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이 블록들을 사용하지 않고는 자 리스트가 관리하고 있는 값을 알아보거나 삽입 삭제 등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 스크래치에서의 추상화는 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블록들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자 우리 과거에 그런거 했었죠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자 리스트를 하나 만듭니다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추가합니다 고양이 너 무엇을 좋아하니 어나 감자 좋아해 그럼 감자가 리스트에 추가되죠 어나쥐 좋아해 어나 어, 과자 좋아해 자 그러면 자이 리스트에 이런 값들이 다 추가가 되잖아 그쵸? 자이 값들은 실제 보이지가 않는 거라고요 자 그것들을 보기 하기 위해서 이런 블록들을 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 추상화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자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가지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은 음, 자료 추상화에 의해서 실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블록들을 이용하거나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을 자료 추상화가 됐든 기능 추상화가 됐든 음. 스크래치에서 추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푸네. 자, 디컴 포지션.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단위 문제로 만드는 것. 큰 문제를 하나 하나 하나 쪼개는 것. 자, 큰 규모의 복잡한 작업을 처리 가능한 수준의 작업 단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쪼개는 겁니다. 자, 분해를 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복잡하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아, 작아지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도 쉽고요. 자, 이것을 자, 이것의 예제는 자, 우리가 완성된 차를 하나 하나 쪼갠 거예요. 차를 쪼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핸들이 있구요. 바퀴가 있구요. 여러가지 공구들 들어가구요. 그쵸? 자 이런것들 하나하나하나 하나 모아서 모아서 모아서 완성품의 자동차가 되는것처럼 우리의 문제들도 자여러분들의 복잡한 문제들도 쪼개고 쪼개고 쪼개게 하게 되면 프로그래밍은 간단하신대구요자 컴퓨터과학에서 분해란 큰 규모의 복잡한 작업을 처리 가능한 수준의 작업 단위 때까지 쪼개는 작업 자 그래서 우리 컴퓨팅에는 자 모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자 모듈은 자 분해에 의해서 쪼개진 작업 단위를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자이 모듈성이 자 모듈에는 응집도와 결합도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응집도는 a와 a와 b 간에 얼마나 끈끈하게 아, 어, 연결되어 있느냐. 자, 응집도. 자, 결합도. 커플링. 자, 응집도는 다시 한 번, 음, 어,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응집도는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A와 B가 있는데 얼마나 서로 잘 어, 끈끈하게 주고받느냐, 관계가 있느냐, 그 뜻이구요. 결합도는 자 a라는 프로그램과 b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마나 관계가 어, 연관성을 적게 받느냐 그래서 응집도는 음, 굉장히 한 프로그램 내에서 a와 b가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결과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끈끈한 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응집도의 효과는 높아야지만 좋은 거고 결합도는 자이 a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b가 어, a가 없어져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b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종속관계가 굉장히 큰 거잖아. 그쵸? 결합도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A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B는 그대로 살아남은 그래서 큰 연관성이 없는 그래서 응집도는 높아야 되고 결합도는 낮아야 되는 게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듈도 예 자 여러가지 작업 단위로 쪼개는 것을 모으려고 그것의 특성을 응집도와 결합도가 있는데 응집도는 높아야 되고 결합도는 낮아야지만 분해가 잘 됐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복잡한 문제도 잘게 잘게 쪼개면 문제 해결 방법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외식하기 작업의 분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외식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족이 오늘 저녁에 외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외식하려면 우리가 알아볼게 뭐가 있습니까? 자 식당으로 이동해야 되죠. 식당으로 이동해서 자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해야 되죠. 그리고 계산해서 어, 식당에 나섭니다. 자 외식을 하려면 외식을 하려면 식당으로 먼저 가잖아. 그치? 가서 먹잖아. 자 끝나고 나와야죠. 어. 자이 세가지가 모여서 우리는 외식하는 거라고 자 식당으로 이동했으면 또 어떻게 구분돼요 어, 식당을 정해야지 식당을 어디로 정하고 이동을 할 건지 예약을 미리 할 건지 식당에 입장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잘게 잘게 잘게 분해할 수 있다고요 자 주문 및 식사기는 자리 배정받고요 음식 주문하고요 음식을 먹는 거또 세가지로 분해를 합니다 계산하고 식당 나서기 세가지로 분해를 합니다 자이 분해한 것을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것처럼 프로시저로 프로시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시저 뭐라고 했죠 예, 함수라고 했습니다 함수 자 그러니까 외식하기에 이 세가지가 있었잖아 이 세가지를 각각의 함수로 만들으라고 자 그러면 이 식당으로 이동하기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자이 함수로 이동 되겠죠 이 안에 또 식당 정하기를 또 호출합니다 그럼 또 여기로 가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프로시저들을 불러서 호출하는 기능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안에 프로시저들은 해당하는 기능만 구현한다고 1부터 10가지가 있는데 1부터 10가지 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잘게 잘게 분해시켜서 그것들 필요한 것들만 가져다 쓰겠다라는 개념이라고요 이게 분해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함수의 이름 종류들은 많아지겠지만 이 외식하기 식당으로 이동하기 식당 정하기 호출 이런 것들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단순화 될 거고 용량이 작아지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어, 혹시라도 문제 발생했을 때 자, 수정하기도 굉장히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어, 스크립트로 구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음, 자 클릭했을 때 외식하기 입니다 자 외식하기 자 프로시저 왔더니 또세 가지를 호출하잖아 식당으로 이동하기 프로시저 왔더니 또세 가지를 호출해요 어 갔더니 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해만 잘할줄 알면 아, 프로그램 개발이 아,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음. 자 우리 학교 자 종합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세요라고 자 오더를 받았습니다. 자 시스템 어떻게 개발할까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크고요. 어, 이것을 자 학교의 종합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분해하면 뭐 교무처에서 요구하는 정보들 인사처에서 요구하는 정보들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정보들 자 그것들을 분해시키는 겁니다 분해해서 각각의 요구하는 기능들을 구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메인이 되는 곳에서는 그것들을 갖다가 호출해서 필요한 결과값만 얻어오면 되는 거죠 자이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으나 유지보수 측면이나 개발 측면이나 아, 이것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도 훨씬 더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 패턴 인식입니다. 패턴 인식. 자 주어진 사물을 특징별로 나누어서 그 속에 있는 자, 의미 있는 패턴을 찾는 과정이죠 자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모아 패턴을 정의하고 어떤 사물이 어떤 패턴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자, 패턴 인식이다 뭐 이런 거죠 어. 자 어. 헬리콥터의 자이 헬리콥터 모양 프로펠러 이 원리를 어. 대나무 프로펠러 원리와 같다. 어떤 동일한 패턴을 찾아내는 것, 그것을 패턴 인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코, 토끼는 토끼만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을 거 아니야? 긴 귀, 짧은 꼬리. 이것들만 알아도 우리는 쉽게 토끼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코끼리는 큰 귀와 긴 코가 있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어, 비가 올것 같아. 먹구름이 껴있습니다. 곤충이 낮게 납니다. 아, 비가 올것 같구나. 그쵸? 자,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잖아. 아이고, 무릎 아파라. 비올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시자,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것을 우리는 패턴을 인식한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모자와 상관없이 같은 사람으로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쵸? 어, 얼굴 형태, 몸 형태. 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모자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아이 사람은 흥길동이야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자 얘는 다 아, 모양은 다 다르지만 자 우리는 의자 라고 어,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패턴 인식입니다 자뭐 숫자에서도 찾을 수 있죠 어. 자 두자리 더하기 계산법도 뭐 세자리 더하기 계산법 그러니까 더하기 연산에 대한 자 패턴을 찾게 되면 두자리 수가 됐든 세자리 수가 됐든 네자리 수가 됐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예전에 온 길을 되돌아가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었지 이번에 잃어버린 열쇠도 같은 방법으로 찾아볼까? 경험이잖아 그쵸? 어 자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에서 강조하는 패턴 인식은 어떤 문제를 이미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다른 문제와 연관시키는 사고 능력을 패턴 인식 컴퓨팅 사고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 나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과거에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해 봤었는데, 그러니까 풀리더라. 이번에도 그 방법대로 한번 써볼까? 그 패턴 인식이라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알고리즘. 알고리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의미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문제 해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입력과 출력과 명확성, 유한성, 효율성이라고 하는 기본 조건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이러한 성질을 만족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의사코드 또는 플로우차트로 표현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 더해라. 사용자로부터의 이름을 입력받아서 출력해라. 아니면 우리 앞에서 봤던 감지에 관련된 블록들과 이벤트에 관련된 블록들을 이용해서 A스프라이트와 B스프라이트 서로 대화를 하고 배워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봐라.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리즘을 하면서 플로우 차트 이야기했었고요, 자연어 이야기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스크립트로 우리가 구현했을 때는 스크래치로 스크립트를 구현했을 때는 실제 플로우 차트를 그려놓고 작업을 안 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예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이 예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우리 스크래치로 윤년을 한번 구현해봐라 윤년 자여러분들 윤년이 뭔지 알죠 자 윤년은 자 2월달이 1년 중에 2월달이 29일까지 있는 해를 윤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윤년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올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윤년을 찾아볼 수 있는 조건이 딱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조건이 뭐냐면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닌 해자 이것이 첫번째 조건이에요. 윤년을 찾아볼 수 있는 조건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닌 해 두번째 조건 400의 배수가 되는 해자 이것이 바로 윤년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첫번째 조건과 두번째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윤년이 되는 겁니다. 자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닌 해 또는 400의 배수가 되는 해자이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두 가지 조건 다 만족해도 아, 그 해는 윤년이 되는 거예요. 자현자어 올해가 2020년이죠 음. 올해 2020년 2월달 자어 캘린더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며칠까지 있었나요 며칠까지 있었나요 예 29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2020년은 윤년이라고 하는거죠 사회배수 2020년이 사회배수인가요 4 5 20 4 5 20 사회배수 맞잖아 배수는 나머지 값이 0인 것을 말하는 거니까 자 100의 배수가 되나요? 2020년 100의 배수는 안 되겠네 그러나 아잠깐만아 100의 배수가 되, 100의 배수가 아니죠 음. 자 4의 배수는 맞습니다 그러나 100의 배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2020년은 6년입니다 그쵸 이것을 이것을 스크래치로 구현해 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아, 이거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어,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바로 음. 저 문장을 이해해서 어, 프로그래밍 구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작업을 한다고요? 음. 자, 이런 식의 알고리즘 작업을 한다고요. 알고리즘 작업. 뭐예요? 자 시작을 합니다. 아, 변수 x 값이 있습니다. x는 변수고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자, 2020년이 윤년이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또는 2030년이 윤년이니, 어, 2000년이 윤년이니. 그래서 2000년이라고 입력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을 자 조건해야죠. 자 윤년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 앞에 두 가지가 있었잖아. 사용자로부터의 2000년을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x는 x는 뭐가 돼요 2000이 되겠지 자 x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자이 변수에다가 사용자가 200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x는 뭐가 돼요 2000이 되겠지 자 2000을 4로 나눠서 0 2고 엔 n d 죠 자 그리고 100으로 나눠서 0이 아니면 자 윤년이다 또는 또는 자 사용자가 입력한 x2000을 400으로 나눠서 0이면 뭐다? 윤년이야 라고 아, 결과값을 출력하는거죠 자 우리 플로우 차트 얘기할 때이 마름모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true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false. 그 안에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어. 자, 그 평균 점수가 80점이야. 어. 자, 80점보다, 자, 평균 점수가 80점보다 크면, 즉, 이 마름모에, 자,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 크면 합격. 틀린, 어, 80보다 작으면 불합격이라고 출력하세요 어, 자 이런 예제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윤년을 알아볼 수 있는 자 이런 알고리즘을 플로우 차트로 그려놓고 이거 그대로 어, 스크래치 가서 어, 스크립트로 구현하게 되면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런 알고리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이 답이 있는게 아니에요 그 개발자마다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요 그렇죠? 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스크립트 모양은 달라지게 됩니다 결과 값은 똑같아도 어, 자 이런 플로우 차트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알고리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 한번 마지막으로, 자,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있나요? 윤년?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윤년 첫 번째 알고리즘 제가 보여드렸죠 플로우 차트 그것을 어, 스크래치에서 스크립트로 구현한 거예요 이렇게 자 연료를 입력 연도를 입력하세요. 연도를 입력하면 x라는 변수에 들어갈 거고요 그것을 또 대답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요 만약에 이 조건이라면 윤년이야 라고 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윤년이야자 어. 여기 x가 자이 클릭해보겠습니다 자 연도를 입력하세요 자 2020이라고 입력을 했어 자 엔터치게 되면 2020년 윤년이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2000년 입력해볼까요? 윤년이야 아, 자, 2010년 윤년이 아니야 이렇게 구현되는 거라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지금 첫번째 윤년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있네요 자, 이것은 두번째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현된 스크립트입니다 자, 스크립트가 많이 다르죠? 자, 이것을 똑같이 클릭했을 때 자, 연도 입력하세요. 1988년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딱 쳤더니 윤년이라고 어, 결과값이 나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종합하면 종합하면 알고리즘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추상화 시키고 분해하고 패턴을 찾아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과정을 다 뺐으니까 추상화 시켰잖아요. 불필요한 거다 삭제 했잖아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잘게 쪼개기도 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패턴을 찾아냈잖아 마지막으로 알고리즘만 잘 설계하게 되면 네,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컴퓨터 베이스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컴퓨팅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어...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